안녕하세요 e s s my 늘도 n d Say the p 짜 a y 더라고 watch i 추첨 오늘은 오늘은 어, 인스타, 인스타그램이래 인스타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키드밀리 패션에 대해서 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키드밀리가 좋아하는 하이엔드 스리트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키드밀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제품 추천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거 키드밀리가 좋아하는 스트릿 브랜드가 뭐냐면 어 콜드워라는 브랜드예요. 어 콜드워는 오프 화이트에 있는 바질 아블로와 함께 일을 했었던 이름도 까먹었어. 어 사무엘 로스가 만든 브랜드인데 만든 지 얼마 안된 브랜드더라고요. 오프 화이트는 하이엔드 스트릿. 브랜드 중 하나고요. 하이엔드라는 뜻은 하이의 하이 하이가 그 하이거든요. 높다의 하이 하이의 끝이라는 건데 그럼 높은 것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퀄리티가 좋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뭐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콜드원은 그만큼 가격이 어,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어코드워는 음, 영국의 스트리트 문화를 담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통 유니폼이나 워크웨어 같은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고 해요. 왜 제가 키드밀리가 어코드워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 제품 착용한 사진이 몇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길이보이랑 그우주비행 플리마켓 했을 때 같은데 CBC 어코드워 가방을 맨 사진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찍은 사진?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도 바제가 어, 콜드워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브랜드 좋아하나 보다 싶었죠. 키드밀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 콜드워이다. 그리고 어 키드밀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걸 알아보면 상의는 박시한 핏을 좋아해요. 엉덩이를 덮는, 허벅지를 다 덮는 그런 기장의 큰 티셔츠를 좋아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벽돌색, 자두색이나 차콜, 블랙, 그레이 같은 돌멩이 색깔이나 음, 베이지나 뭐 흰색 같은 크림색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찾기 쉬울 것 같아서 대신 이제 바지 추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키드밀리가 즐겨 입는 바지 스타일은 고무줄 바지를 즐겨 입어요. 스티딩이 있는, 스티딩 디테일이 있는 바지를 즐겨 입는데, 왜막 바람막이 같은 거 보면은 팔에 여기 조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조여주는 고무줄. 바지도 밑단에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바지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즐겨 입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산, 어,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서 찾기 힘드실까봐 두 가지 추천하는.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어텐션 로우 제품이에요. 어텐션 로우 카고 포켓 스트링 베기롱 팬츠를 추천합니다. 이거 되게 느낌 비슷하죠? 이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신발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인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무튼 이 어텐션 로우 이거 진짜 비슷하니까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거는 어나더 유스 제품 바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어나더 유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 제가 딘 패션 하면서 나왔던 브랜드인데 언어도 뉴스에서도 또 이번에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뭔가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바지였는데 윈드브레이커 팬츠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무릎 쪽이랑 그 발목 쪽에 고무줄이 있고 한 이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악세사리 쪽으로 넘어가면 키드밀리는 헤어 악세사리를 항상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 롱비니 여기 막 머리 이렇게 막 마지 <웃음> 마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롱 비니보다는 딱 이렇게 딱 달라붙는 쇼 비니를 지겨 쓰고 뭐 이렇게 면으로 되 있는 헤어 밴드를 하거나 음 볼캡을 쓰거나 저거는 조금 특이한 번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벙거지 모자를 쓰거나 해서 헤어 쪽으로도 이제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키드밀리가 뭐 따로 이렇게 하는 패션 브랜드도 있으니까 뭐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뭐 패션 스타일링 영상은 이쪽에 이렇게 어, 링크 달고 이쪽 구독 눌러주시면 사랑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Thank <laughs> you.